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드림에서 영진 역할을 맡은 홍완표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항상 그 감독님 작품 하게 되면은 그 준비하는 과정과 또 찍는 과정이 항상 즐거운 기억이 있어서 막상 이렇게 연락을 받고 했을 때는 아 정말. 잘해야지 네. 어 좋은 결과 모습도 기해야지 하면서 준비를 좀 어, 훈련도 많이 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. 우리 영화 잘 나와서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깊은 진심이 느껴집니다. 감독님 사랑합니다. 네. 네. 네 먼저 이렇게 시간 내주시고 와주신 분, 기자분들 다 감사드리고요. 어, 저희 영화 정말 다양한 캐릭터들의 매력들을 어, 감독님께서 이렇게 맛있게 잘 버무린 영화 같아요. 네, 관객들 분들께서도 네, 우리 영화 다 맛있게 관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왜 왔을까? 하지만 천억은 없다. <웃음> 시간이 별로네. <미러돼. 웃음> <웃음> <웃음> 구독자 여러분, 저희는 드림드입니다 <웃음> 네, 반갑습니다. 네. 하나. 오엑스도 뭐가 나올지 몰랐어요. 아, <웃음> 아 진짜 이럴 수가 있어. 야 아, 이게 말이네호흡 아, 아, 아, 아. <웃음> 관객분들이나 팀에 소개하고 싶은 분, 이 있으신 분들 소개하고 싶은 분. 이런 거 들어보시죠. 예, 이렇게 서로 이제 장난도 주고 받으면서, 어 서준 배우님이 제일 신중하셨어요. 마지막에, 네. 오, 을 많이 하신 느낌인데. 네, 김재님 참나는 <놀라는> 배역을 하신 요나는 <놀라는> 배역을 일하는 <놀라는> 질문입니다. <놀라> 재밌게 잘 즐겨주시고요 네,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에, 드림에서 영진 역할을 맡은 배우 홍한표입니다 스토리제이의 홍한표입니다 에, 저희 4월 26일날 에, 첫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에, 많은 인물들과 어, 개성 많은 캐릭터들을 감독님께서 열심히 잘 버무려 주셨습니다 재밌게 잘 만들었으니 많이 보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